제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어,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자신의 의사 자격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2년간 일하며 주변에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면서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조 씨는 또 지난 4년간 가족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도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 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SNS에 조씨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냐고 분노 섞인 글을 올렸습니다. 불공정은 대기 아직 의사를 하는 것이고 나의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있다면서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정 씨의 글에 대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냐는 등 비난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그럼 정 씨의 주장은 맞을까요? 확인해보니까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정유라 씨가 승마 국가대표 단체전에 서다는 금메달은 유효합니다. 당시 국가대표 선발 특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아시아올림픽 평의회가 경기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되거나 약물을 투여했을 때에만 메달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메달 등을 이용해 가진 특혜로 대학에 들어갔던 게 문제였죠. 정 씨는 지난 2015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에서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라면서 메달을 꺼내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여러 부정 입학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유라 씨는 2017년 입학 취소 처분을 당했습니다.